엔게의 공론장 모든 청년들은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나 불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인 것 같다고요? 다양한 입장을 가진 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리고 저기 그렇다면 그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엔계의 공론장? 청년 허브가 제시하는 공론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숙고하는 장소, 공통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장소, 상대를 이해하고자 오래도록 질문하는 장소,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싶은 니라면 누구나 운영자가 되어 공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허브의 역할은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것이고요. 먼저 운영자와 진행을 함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가져온 고민의 언어가 구체화되길 돕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운영자 개인의 이야기를 발신하는 기록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팀을 잃어 공문장의 윤곽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협력 역시 공론의 과정일 테죠. 짠! 지붕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공론장을 만들 수 있듯 누구나 공론장에 올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데요. n 계의 공론장은 열가지 약속으로 전제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정체성,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혐오에 반대합니다. 대화는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서로가 준비되길 기다리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2018년에는 16개의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들 주위로 소중한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어린이집 문제를 논의한 당신의 어린이집은 안녕하십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얽힌 다양한 면모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해본 일회용 플라스틱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웹파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다룬 찍는 놈, 파는 놈, 보는 놈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대 모인 우리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확장시키고 자리를 만들고 공감을 이루고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은 모두의 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서로 다르게 거쳐온 경험과 서로 다르게 성장해온 장소가 하나의 질문에서 교차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다시 짓게 될까요? 나와 우리 그리고 2030년 도시 서울을 함께 상상해봅시다. 청년허부 앵게의 공론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대화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기다립니다.